미래당은 대한민국 청년기회의 나라를 완성할 김동연 대통령 후보 지지 및 선거연합을 선언합니다. 20대 대선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품격있고 유능한 국민통합 대통령을 뽑는 중대선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미숙함, 이재명 후보의 불안함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합리적인 국가 경영능력을 가졌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공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정치 기득권 깨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싸움에 갇혀 미래의 과제인 기후위기, 불평등과 차별에서 디지털 전환,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대통령 후보는 유례없이 과감하고 용기 있는 정치 대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국민 개헌을 완성하고 2024년 7공화국 출범과 함께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미래당은 그 진정성과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김동현의 기득권을 깨는 교회공화국으로의 전환은 미래당의 불평등을 넘는 행복국가로의 전환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기기의 힘찬 도전을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정주행하여 그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태양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미래당 대표님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공화국의 전환과 함께 우리 미래당에서는 불평등을 넘는 행복국가로의 전환, 이런 점에서 청년 정신이 함께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이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청년 정신이란 단어가 새삼 다가왔습니다. 우리 미래당은 2012년 청년당으로 출발을 해서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꿋꿋하게 청년을 대표하고 청년 정신을 강조하면서 청년 독립 또 정치개혁을 한결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옛것은 기득권 정치입니다. 우리 새로운 물결과 저는 미래당과 함께 돼서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새로운 물결 그리고 미래당은 기회가 강물처럼 날아 곧 우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 오태양 대표님, 그리고 미래당 대표 여러분 감사하고 환영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길을 반드시 승리있게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진동남아 진동야 진동남아 동